Okay. 여러분 준비했나요? 네, <웃음> 네. <웃음> 사실상 결승전 첫 번째 파는 칼전으로 갑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나이프전 네. 모기가 든 칼전 라이프. 이게 크러브에더 떨리는데 얘들아 어, 가운데로 아, 무조건 뛰어야 아, 돼 가운데 가운데에서 이제 칼 들고 무조건 휘두르면 돼아 음. 들어왔죠 우와, 우와, 와 이거 멋있다 이거 아 이제 아, 감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잡아야지 조겸만 죽지 마2 어. <웃음> 1 네. 스 t 자깎아머리거 화면 틀어주세요 깎아머리자깎아머리랑 원발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아, 까깎아리는 구르카 <웃음> 원발들 깎아 <웃음> <웃음> 야. 아 잘해 원우가 <웃음> 하여아 아이고 아, 깎아버리 죽었어 아 잘해라고 말하면서 내가 잘하니까 죽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잘하는 원우였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죠야 원우 좀 끌고 있어봐 오케이 오케이 와, 원마 다죽여요와 명우가 원마를 죽였어요. 죽였어요. 아다니까 뭐 그래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이이의 시선은 지금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이거 룰 몰라요. 미안하다. 아. 아. 아 머리. 마음속으로 굉장히 아. 좋아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막아줘야지 아. 가운데 막아 호시 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 호랑이의 아 시선이 호랑이 호랑이의 호랑 시선이 깎아머리로 아 죽였어요 와 호시 잘했다 호시 형이 죽인 거야? 아니 이 근데 나 지금 내가 도움이 되고 있나? 와오 점령해 점령해 점령해 막아 막아 아 아직 원발 아, 역시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오 네. 점령했어 아 점령합니다 성공한 점령합니다 성공한 점령합니다 자, 아 바로 아 제발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동겸사겸사 아 <웃음> 이동겸사겸사 또 죽었어요 아 <웃음> 이동겸사겸사는 아무 것도 못 하죠 아무 것도 못짰 킹받 줄와야 몸체 또 쏘았네 어 뭐야 건초 뺏겼어 위에왜뺏초몇오 나이스 퍼스트킬트아오 이동겸사 이동겸사 뒤에서 못 죽여 이동겸사 이동겸사입사 지금 갑자기 각성했어 아, 총발이네 우와. 버블 킬. 아, 안돼 아, 방으로달려안 돼. 우와. 모두 오, 오, 오, 오, 나이스. 어, 야, 나총총총총 총, 쏴. 야, 안 나와 총이. 안 나와. 장전해, 장전. 장전. 어, 어떻게 장전해? 총총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장전, 장전. 알알알알알 알. 알알알얘들아 바가 바가 바가. 형 가자. 까까머리네, 뭔발. 10초 남았습니다. 17초 남았어요. 졌어요. 오, 리케. 해기 정면에, 정면에, 정면에. 이겼어, 화, 화, 화, 화, 화, 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지금 에스쿱스 화났어요 화났어요 죄송 <웃음> 아, 잘하고 있어요 어. 아, 너무 아쉽다 우리 에스쿱스 선수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판을 아쉽게 패배를 가져왔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솔직한 심정 저는 이거팀 대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랑 원우의 싸움이라고 생각 맞습니다, 여러분! <웃음> 저랑 원우의 싸움이라고 에스쿱스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웃음> <GSPT> e <-Triathlon 웃음> 2021, 두 번째 g s p t E-Trials l o n Champions, h i p 2 0 2 s 1 i n a t e s g o k e s a b e t e a to be able to be a l e to be able to be a b to be able able 니다 b a 보급 e to be able 스 o 가 e able to b l e to be a b to be able to b 게 able to be able to be a b l 요 to be a 어? 나 잘못 썼다. 이걸 썼어. 야너왜그 게임 어떻게? 애들 바꿔야지. 못 바꿨어. 뭐 일단은 해볼게. 머리 아! 어와 아! 진짜 원영 미쳤다. 왜? 뭐했어? 어코피형 죽였어. 진짜? 어. 야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와. 와. 아너 아니 아아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웃음> 아니, 스나를 들고 쪼그려서 점점 문쪽으로 <웃음> 천천히 나오죠. <웃음> <넣어줘. 웃음> 우와, 구경. 아! 까비 까비 까아 미쳤다, 형이 나 죽였어? 아, 진짜 미쳤다. 아! 아! 섹시해요. 오늘 방송은 원발 겁니다. 제 원호는 얼굴에 여유가 있는데 쿱스 지금 여유가 진짜? 없어요. 지금 아저 놀리나인 아 이후로 다시 볼수 없었던 표정이거든요. 저는 이 방송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려고, 모니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먼저 뭐, 아, 그 위에서, 하고 있죠. 그 위에서 이러고 있어요. <웃음> 얘들아 같이 나와줘 하나 둘셋 하면 오케이 하나 둘셋 가자 가자 앞으로 나가라고? 응그렇쇼 들어가서 세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머리 하나 아 커트 잡히죠? 야가자 도겸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빼빼빼빼빼형 패스 안 본다 쇼딩 쇼딘, 쇼딘. 와와와딘쇼 본발 남았다. 나 지금 게임 방송 보는 거 같아 진짜. 오! 오! 와! 샷, 오! 나이스! 2에서 까까머리가 까까머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대로만 당하지 않겠다. <웃음> 그렇죠. <그쵸. 웃음> 아. 우리는. 아, 그렇지만 아직 원우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아, 어. 아 이거잖아. 아, 귀엽네. 아, 귀엽네. <웃음> <웃음> 야, 너무 무섭다. 나이스 샷. 나이스 아, 샷 있다. 어유 죽었어? 야. 어머. 오, 아, 맞다. 아, 아, 잡혔죠? 야, 이렇게 되면 게임이 오, 의미가 없어요. 이건 끝났어요, 지금. 그리고는 <웃음> 잠시 쉴까요? 아, 아 이거 아, 보지 아, 네, 네, 네, 마요. 예, 보지 마요. 잠시 쉽시다. 근데 혹시 몰라요. 버논.. 버든논택이 들어오죠. 들어오죠. 들어오죠. 들어오죠. 까비 까비. 잘했어 잘했어. 아... 이제 원우 점점 여유가 없어질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원우도 자세를 고쳐 앉지 않네요! 아! <웃음> <웃음> 이제는 아니, 이제는 아니, 자세를 아니, 고쳐 앉으니까 했는데! 아, 아직 여유로워요. 아직 여유로워요. 아 원우씨 지금 총 바꿨거든요. 원우 형도 환, 화면 띄워주세요. 원우 형. 원, 발, 원 발. 총이 저거 지금 멋좀 부리겠다는 총이거든요야 아, 네. 이거는 쌍발인데! 저기요. 아! 아 이동현 아, 형형 아무것도 못하고 야! 아 초소 있다. 아아오 오늘 까까 머리 어, 이렇게 하면 까까 머리가 이제 좀 쎄지죠. 번원에또쪽똑아번원에 이쪽 똑같아. 아. 도덕도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피 아. 다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a c T.A.C. w 에 e r e 왜보 s i 못 하나요 호랑이의 시선 t 만 보나요? e 도 봐야죠 호랑이의 시선. 에에이 it? 에 h e r e was it? Where was 기 t 이 h e r e was it? w h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저희 승관이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더쏟든 아예 못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웃음> 잠시만요 지금 버든 론택 대신 제가 들어갑니다 아, 오오아 떨린다 파이팅 파이팅 장전은 뭐지? 자알알 알. 알, 알. 장전... <웃음> 그것도 몰라 <웃음> 말해줘 말해줘 거기 가서 예, 수류탄부터 쏴야지 원우 형 화하는 거좀 보자 정박. 벌렸죠 개아 아아 개구리 보다 뒤에서 먹힌 거야 이거는 아아머리와 아, 저거, 맞나? 맞나? 아, 저거 맞나요 혹시 폭탄을? 와 저거 맞나요 혹시 폭탄을? 어 맞네요 저거를, 저거를, 저거를, 저거를 <웃음> <저거야> <웃음> 저거는 맞네요 <안 돼요. 웃음> 저거 캡티볼 아닌가요? <웃음> 자 원발 수납해주고 투어 수납 들었죠 아와 원발 진짜 와와 잘하네 e n g e Yes, we are! Oh, God! Yes, we are! Oh, God! Oh, g o 가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 o 그런 h g o 죽였어 까까물이 내가 죽였어 까까물이 내가 죽였어 야 내가 죽였어 며 이도 겸사겸사도 죽였어 야 내가 죽였어 나이스, 내가 나이스. 이도 겸사겸사도 죽였어 <웃음> 잘했어 잘했어 와 아, 이도 겸사겸사는 아까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 이도 겸사겸사는 하고 있나요? 여기서 미쳤다 미쳤다 내가 죽였어 <웃음> 호랑이 씨 <있어>, 준비됐어 <웃음> 호랑이 씨 <있어>. 저기 <웃음> <웃음> <여기> 앉아 있어 <웃음> <웃음> 저게 <웃음> 나아요 성격, 성격 킬을 덜 주는 게 나아요 아. 네 차라리 올바른 선택입니다 오 좋아 호시 와 아, 죽었다 <웃음> 아, 호시 형 숨지 마 여기서 기다렸는데 오, 아, 뭐야? 오리 기다렸을 텐데 아. <웃음> 야 원발 남았다가 12킬로 앞서갑니다 그런데도 오. 전체 킬수는 우리가 딸린다 호랑이가 여기서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제 10초 남았죠 아 이거 쿱스 팀이 이겼네요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아쉬워해요 아 원발도 한번다 <웃음> 이겼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니까 나도 <웃음> 나이스! <웃음> 예스! 예스! 오케이 <God>. okay. 수고했어 어 드레스 잘 숨어주더라 다음을 하면 돼정체 건조한데 수분 보충이한번 할까? 그래 수분, 보충 아, 수분 보충 보충은 버터플러 뭐뭐 플러스지. 뭐 플러스지 근데 나 이렇게 타본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맛있어. 근데 이거 맛있지. 어,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맛있더라. 이렇게 또 물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이게 막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단계 이게 성분이건 나쁜 게 아니라. 응. 비타민. 건강한 단맛. 음. 실제로 당은 많이 안들어있대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약간 음료수 음료수 대신해서 먹기 참 좋은 거야 자. 이제 서든어택두 아, 번째 대항전이죠신방뿡방 팀대 ENFJ 팀. 과연 두 번째 승자는 어떻게 받았또 김투 씨가 제가 제 애제자거든요. 이 그래서 제가 응원을 좀 해주고 왔어요 아, 어떤 진짜? 말을 했죠? 어.. 네. 우리 클레명예를더럽히지 마라. 아, 저도 있습니다. 저도 같아요. 가입할래요. 아니요, 아, 안 돼요, 실력이 안 어느 정도 있어야지. 죄송한데 안 돼요. 저한테 해드셨다고 아, 하셨어요. 아, 네. <웃음> 네. 스승님, 제가잘할게요레디 파이트. <웃음> <Let it fight. 웃음> <웃음> <웃음> 저는 바로 개구멍 갑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야 드디어 디노의 맵 디노의 개구플레이를 볼수 있을 것인가 디노의 개구플레이 바로 여기서 저돌적으로 또, 어이구 죽어버렸네? <웃음> 자 시야가 중요합니다 자 김툭 아아 김툭 우아애가 자신을 돌아봐 김툭이 신방붕방아 민규는 스승이 있으니까 너무 잘하네 나 스승 구해야겠다 이게 스나를 드니까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같이죽 아이고. 폭이 했는데요? 네, 이고아같이정말이자신이돌아보고싶이나아고 아이고. 아 아이고. 네, 아, 아, 가이고잘 아, 아, 가. 가! 잘 가! 고 아이고. 잘가고아아이 아니 디노 점프하면서 쏴요 점프하면서 처음 봐요 점프샷 점프샷 <웃음> 점프 처음 봐요 근데 디노 길이 어, 어, 지금 제일 높아 5킬 오오 어. 어. 킬. 오킬5오5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김뚝 여기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김뚝 스나 들나요? 김뚝 스나 잘하나요? 아, 김뚝. 저 스나리 들면 안될거 같아요. 제가 김뚝이랑 게임 할때늘 얘기했거든요. 스나 절대 들지 마라. 너 스나 들면 나랑 같이 게임 안못 한다. 아. 나 들어서 어따스나. 아. 죄송니다 아주 진행이에요. 써든 때는 확실히 쉬어야 될것 같아요. 어, 김뚝. 그렇죠. 라플 들으니까 바로 이 필타잖아요. 바로 이필타죠. 아이고. 어 뭐야 왜안 맞지? 어 물락 이 더블킬. 이야 물락. 디노가 8킬을해준 해줬는데도 네. 지금 나머지가 밀리고 못해가지고 조슈아 선수가 한 번이라도 할수 킬을 할수 있을까요 조아 선수가? 자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한명한명죽였다킬잘 가가 1킬을 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야 19대19라 야 나가지 마야 <웃음> 19대19대 나가면 몰첨 보면 끝나는데요 와민규 잘한다 어, 김축 좋아요 김축 우리 좋아요, 우리 좋아요. 우리 아 다시, 응. 다시 어, 아 자, 죽었어 아 쓰나들었죠 우아해 야 얘들아 나가지 마 나가지 마요? <웃음> 작전 바꿨습니다 자 1킬 차이로 나가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아지윤정아한이 머리가 좋아요 네네 바로 나갈까 형? 아, 우리 나가야 되고 쉬고 있어 지금 자. 야자아저 시를 돌아 막 잡혔어요. 아씨아잘 가! 아. 잘 봐. 아, 아.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 저 좋아, 좋아. 잡아야 돼. 잡아야 야 앞에 돼.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반대 반대. 슉. 반대. 어 거기에 있어. 아 여기다. 여기 다. 위 위. 야너 죽어 나가지 마. 아. 아들아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아. 아. 와와와 동정상. 20초 남았습니다. 이게매을더 이길 수 있어. 요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리 들어가. 안쪽으로. 문 쪽으로. 바로 있어 거기 앞에. 야, 나 죽을 것같아 갈겨. <웃음> 바로 가시죠 바로 네 바로 갈게요 자 스키 레츠 고 자신을 돌아봐 준비해주세요 자 2부급 창고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에이. 나 따라와봐 다 쇼스로 가? 잠만 그래, 쇼스로 가자 아, 쇼스로 가자 쇼스로 좋아 좋아 아, 쇼스로 가뭔드신지 <웃음> <뜻인지> 모르지만 <웃음> 나, 나는 나라프리지만 3mm 갈게 윤정한 권법으로 어. 지금 아왜 왜지? 야, 물락 지금 자신을 돌아봐 킬했어요. 네. 어, 준이가 죽였어? 어, 죽였어요. 우와, 뭐야? 미쳤다 내가 어. 하나 둘타면은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만 문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달려, 알았지? 아, 네. 야, 우재 저길로 달리면 아. 우리는 레드 팀 기지로 가자. 하나 둘 셋. 아유.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웃음> 아유. <웃음> 우아해, 멋있었어요. 우아해, 멋있었어요. <웃음> 잘 가. 슈왕 나왔어? 슈왕? 잘가? 잘가? 자 지금 잘가 체력이 없거든요 잘가. 과연 잘가가 할수 있을 것인지 형 <웃음> 열심히 해 그냥 <웃음> 열심히 해야 <그냥>. 아, 화이팅 <웃음> 열심히 해라 형 그냥 달려가 온다 발톨이 아 네? 네? 끝난 거야? <웃음> 끝났어? <웃음> 어아 <웃음> 잘가는 아왜 스텝을 움직이지 않을까요? <웃음> 저 발을 개선이 움직여주고 개선이 싶어 형 폭발은 아, 어디서 해야 돼? 폭파어차 못해 못 들어가 거기까지 아. 숨어? 아니, 거기서 쇼째줘 쇼. 어, 쓰나김툭스나예요 무슨 자신감이죠? 김순환요의 친화력. 어, 오늘 1대1, 1대1, 1대1! 아! 아 우아이가 다시 아, 네. 김툭을 꺾었어요. 그쵸, 스나는 우아이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네. 고생합니다, 네. 아, 아, 신방만 들어가요. 신방과 아, 좋아,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아뭐칼 들고 있죠 지금. 자돌, 자돌, 자돌, 자돌 칼 들고 있었어요 방금. 그쪽 붙지 말고 열려야지. 가더야 아,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 치, 그렇지. 오. 아, 트로그트로 이거, 이거 이거 왜지내 아, 잘했는데. 이걸. 버린 끝나? 힘내. 집중해야 돼. 버린을 들어가지고 진짜. 자김뚝 이폭 충격 이폭 충격 이폭 갔죠 이폭 갔죠 와 미폭 맞았어 아좋았어요 이폭 이폭 이폭 이폭 우와 해를 폭탄으로 날려버립니다 이폭 <웃음> 한 막자 늦어요 <웃음> <웃음> 와김뚝 쇼트 잡았어요 와, 좋아 좋아 김뚝 추나 발전했어요 네자 그래. 세브 가자 아, 가아할수 있어 할수 너무...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충분해 잘가 잘가 잘 잘가 잘가 잘가 잘가 잘가 캉사 그래 움직여 돼? 제발 움직여 움 그래 그래 움직여 돼? 제발 움직여 쏴. 쏴. 쏴. 쏴. 거의 땅을 조준을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진호 선수가 설때 있거든요. 지금 설치할까요, 를과요 설치하나요? 와요. 해봐 기다리기다기다기다 정형수 솔 준비 솔 준비 여기 보고 있지만 여기 보고 있어야지. <웃음> 자 과연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조각서서 모르거든요. 이 경기는 끝날 때까지 모르는 아니, 겁니다. 그렇죠? 아니 솔직히 솔직히 설치를 왜뭐 하는? 하러... 포탄안 나면 짓는 거예요. 어포탄은 짓는데? 지금, 지금 설치를 지금 해야 수... 될 텐데요. 아, 아 설치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30초밖에 없어요. 야 진호야 나와라. 내가 보다 밖에 밖에 숨어 있는 거 같아. 밖에.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뭐냐 폭파 폭파하는 쪽 있잖아. 거기에 숨어있다고? 아 봤죠 봤어요 딱 둘이 맞췄어요 이제. 어... 아, 아! 아! 점트한번할 거야, 제가 그럴게요 안잡혀안잡혀 아, 야, 우리 1, 2위 전에?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우리 1, 2위 전에? 우리 1, 2위 전에? 우리? 안 <맞네>. 돼! <웃음> 네, 마지막 경기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게임이 점점 지체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3, 4위 전은 단판 진행 아니 내가 지금 스, 제가 지금 원발 남았다는 같이 게임하는 네. 게 너무 영광적이에요 아 원발 남았다와 같이 게임을 하는 <웃음> 게 영광이라는 사실 을 돌아봐 <웃음> 원발 남았다 지금 3,4회전에 온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지금 시청자분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아 그래도 마지막 승리로 등직하시겠습니까? 어 팀원들 데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 n f j s p t t 1 3,4회전 Let's get it Start 4, 3 2 1 원우가 근데 예상대로 라포를 들었네요. 이제 원우가 김축한테 많이 맞았어요. 한테 많이 맞았어요. 몰라요. 라플 들면 또 김축이 레어 잘해요. 그렇죠. 예. 김축이 레어 잘한다고 했잖아. 요 일단 달려갈게. 와! 야 잠깐만 이거 이변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제가 플레이해본 결과 자신을 돌아봐가 정말 복병입니다 자신을 돌아봐가 생각보다 진짜 잘해요 <목소리를 계속 <목소리를> 어, <생각보다> 어, <목소리를> 내가 뭘 잘못했지 자신을 돌아보게만하자2대2 2대이 사+ 이대이 사와 날씨 자신을 돌아봐 어 자신을 돌아봐. 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이우 어우 어우 어는지우 어우 야우는우 어우 어야 어우 어우 야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어 오 이게 뭐야, 복태 여기까지 와? 지금 저기 원우 표정에 여유가 없어졌어요 저거 아까 그 결승전인 사실결승에스쿱스의 표정이 살짝 그러니까. 나오고 있어요 이 약간... 게임만은 놓칠 수 없다 아, 없다 아. 저기서 이제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이 끝난 거거든요 오늘 방송 이 경기를 지면 아, 내 분량이 네. 그, 후방부가 아쉽다 네. 2주차 네. 때내 분량이 아쉽다 아, 그렇지치주차때 네. 아, 아, 1주차, 아쉽다. 1주차는 이미 제 거예요 아, 어, 원우 아, 아, 근데 아, 이제 아, 감 잡았어요 아, 아, 아잘 떴어요 아, 아, 김투키를더따줘야 돼요, 지금. 지금,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호랑이시선은, 나오지 않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내가 보기에는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나 저희, 저희, 지희 저희, 저희, 저희, 지금 원발이 지금 약간 부진해요. 지금 부담감. 부 저조해요 지금. 아, 사실상 지금 민규 디노대 원우 번호이거든요 그렇죠 호랑이가 잘가는 아, 네. 너무 친한 사이죠 네. 지금. 나 아직 호랑이 못 봤어. 호랑이 이제 한 번쯤 나와줄 잘가! 때. 가나 찰나. 찰나. 이제 나왔는데. 가만 플레이 해야 돼요. 아 좋아요 좋아요 원우 좋아요. 들어가줘죠 아이고 아이고. 아장전을하고 다시 가. 니다아안돼아안돼 자이가 제발 쏴아 적극적인 원발의 이 작전이 통이네요 네. 얘들아 최대한 숨어 있어? 최대한 음. 숨어 있어? 그럼 기지 쪽으로 음. 가? 아 아니 야니 됐다 또 있어 아 좋아요 버는 노탱 버는 노탱 맞아 안돼 아 김툭 김툭 조금 더 활발히 움직여 줘야 돼요 오 나오죠 잘과 만나자 잘 가! 잘과 아잘맞춰 제가 보니 앞으로 조슈아 컴퓨터 마우스 5년 동안 안 잡습니다. 그러면 <웃음> 5년 동안 안 잡습니다 이거. <웃음> <동안> 앉았습니다, 이거. <웃음> 조슈아 지금 그냥 방을 네.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느냐 아닐까 싶네요. 아, 어, 호랑이 시선 호랑이 호의! 시선 호랑이 시선! 호랑이 어 저기 떠나지 않었어요조직히좀나 <웃음> 때려. 아 미안. <웃음> 또 맞았어? <웃음> 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안 맞아 튄 티를 안 돼. <웃음> 어야너뒤그그 어? 야나 뒤에... 야, 이거, 이거, 이거, 칼 맞았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호랑이 칼 맞았어요! 야 우리 둘 우리 둘오 어, 나이스! 어, 끝났어요 오 이렇게 오나래데선방 했는데? 나 잘했지? 야 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잘 가만히 있었지 어. 그래도 아. ENFJ는 긍정적이니까 어, 어. 빨리 컴퓨터 꺼아 <웃음> 결승전이니까 좀 집중 좀더 해야겠다 집중해야지 워터 플러스 리프레시 역시 집중에는 리프레시만한게 없잖아 <웃음> 손가락 운동을 하고 나니까 집중기 너무 맛있는 걸? 역시 운동 중에는 워터 플러스 액티브 나는 입이 심심하거나 군것질이 하고 싶을 때 워터 플러스 스파커블 오늘 하루 워터 플러스로 우리 같이 힘내볼까? 그래! 응. 짠! 서는 아우텍 태망의 결승전 야 그냥 살살해 우리 직접 못하니까 신바보다 심방뚜스 vs 킹 e t s go! l t s g e t s go! go! Let's go! 신바, let's go! Let's g 트 l 츠 고! s go! 츠 고! t s 오케이! 도겸아 형잘 Let's 아 s 너무 그러잖아.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우지야 위복 조심해. 네. 아 나이스. 네. 나이스. 와 저거 네. 진짜 죽었어? 많구나. 죽었어. 네. 어떻게 저게 죽어? 와 무슨 와와 어떻게 됐죠? 대박. 대박 사관 자, 슛. 오잘 알았다 이거는. 야, 이도겸 이킬 게임 마무리된다. <웃음> 좋아, 좋아. 샤팔 살아나고 있어. 샤팔 살아나고 있어. 도겸이가 그래도 위치를다 아니까 편하게 편하겠다 급수영이. 도겸이가 위포고 던져요, 지금. 자, 우지가 컨디로 갔습니다. 이게 위포가 안 맞아요. 어? 잘못 뜯나 거. 야야야, 머리?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야, 야 이도겸이 3미 Yeah. 와아전못 합니다 이거 컨디 컨디 아샷 무슨 대시 을 너무 자꾸 쓰시게 방송에서 예무 처리가 돼야 되는데문에 this is r e d y to 아 this is r e d o 걸 yeah, 노래 부른 거예요. 3초 안에 이어 주셔야 되겠죠아 도망 나어요어 그냥 싸워 가서 그래요? 아 this is r e d 오이 나이스. 어, 아, 자, 지금 들어옵니다. 오! 의 폭탄으로 슛을 잡아냅니다. 아, 나라 피, 피 자, 슛! 어, 아, 아, 잡았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다. 여기서 이도겸 선수 좀해 줘야죠. 이도겸 선수 좀해 줘야 돼요. <웃음> 전진 지난데요 아, 나이스 컷 잡혔죠? 아까 <웃음> 준아, 준아. 이쪽으로 빠져. 아이스 벽으로. 양각인가? 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여기, 뒤에 Max 있다. 오른쪽, 오른쪽. 문준일 선수를 봐야 되는데요. 자, 선수를 아, 오히려 너 위험하죠? 위험하죠. 안 돼. 네. 오지, 오지 마. 쳤다. 쳤다. 쳤다. 위험해요. 플루 팀의 반격. 신방구만 팀이 다시 한 라운드를 다시 가져왔어요2대 1입니다. 결승전답게 막상막하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포 아 위포, 자, 위포. 오, 아 우주 맞았죠? 우주 예, 분명 맞았어요, 맞았어요. P1. 우주 P1이에요 네. 아, 네. 야 우아의 지금 이도겜한테 킬을 아, 따였고요 가치 가치 어야잘 쐈어요 이벤지. 오, 학벤지샷 좋다 좋다 어 팀워크 좋다. 아 어, 문준인가요 혼자? 네. 안 들어 도망가. 그냥 안 들어 도망가 몰래. 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 폭탄 설치합니다. 네. 자 폭탄 설치면 어떻게 되죠? 저 25초 안에. 네. 저이 블루 팀이 폭탄을 네. 해체해야 돼요. 아 네. 좋아 도망가.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아 막와 음. 문준이! 문준이! 아 문준이! 아아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있어, 오른쪽. 아, <웃음> 아, 아쉽다 <맛있다>. 아 <웃음> <웃음> 아, 즐거워 아, 너무 웃기다 아 재미있다 아, 그래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방 뽑은 팀이 나쁘지 않은 성적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사실 a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맞아요 예. <웃음> Latoon 네. 네, 네. <웃음> 아. 아. 마지막 한 라운드만 가져가면 우리 킹 바쭈 팀의 승리입니다. 형, 야, 나, 나 한번 가. 뜨자. 야, 야, 이번에 한번 A롱에서 한번 만나 볼래? 야, A, A롱에서 둘이 한번 해 봐. 오케이. 우리 둘이 해 봐. 둘이. 가. 그럼 들어갔다 오케이. 나올까? 어, 어. 나 들어갔어. 어. 시작. 아!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아. 천천히. 이용을 줬지. 아, 뭐야, 지영. <웃음> <형. 웃음> 이러면 너는 나못 이겨. 와, 너무 재미는데 <웃음> 킹받주 <맞추>, 아무 것도 못 하지. <웃음> 야, 잠깐만. 뭐야? 왜 너네 다 죽었어? 야, 이게 뭐야? <웃음> 야. 와, 너무 재미난 나중도너둘 게임은 졌쥬? 아너 게임은 져도 돼난 너만 이기면 되거든 <웃음> <웃음> 아근너 너무 긴장해 1대 1대 1대 1대 아 1대 1대 긴장해 어, 나 약간 팀들이 있어야 돼아 도겸아 이제 그냥 편하게 할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 나, 나, <웃음> 나도 편하게 하려고 안 아, 그래? 어. <웃음> 이게 뭐야?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 조금 태어난다 자 시작하자마자 깎아버리 1킬 땁니다 아 깎아버리가 순하 잘 써요 아에스토스저 시간 못 들게 해야 돼, 쟤아한다 사람은 어렸어? 아... 아, 이러면 죽었지? <웃음> 와, 너무 얄밉다, 형, 진짜로 <웃음>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나왔는데 폭 맞고 죽죠? <웃음> 야, 너 일로 와봐, 신방풍방 진짜, 너 진짜 뭐야? 에라이 얘들아 왜안 나와 우리 못 나가 왜 죽을까 봐도겸이 때문은 아닌데 뭐라 고라고라고라고라뭘라이야 그냥... 뭐라 머리아이뭐이 아무것도 못하 뭐라 <웃음> 뭐라 뭐라 야 니들 킬좀해와 <웃음> 진짜 라뭐머리 진짜 잘한다 뭐뭐야 아, 뭐라 머리한테 계속 죽었어 우와. 네 지금 블루팀 길을 잃었어요 기를 잃었다. 빠밤, 빠밤. 이거. 아 깍다물이 아, 더블킬. 와, 아, 진짜 잘한다. 킬스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 이거는 뭐 아. 레드 팀의 승리네요. 아모죠모죠 신방 뿡방. B 3이었죠? 어쩔었죠? 어쩔 어쨌든 죽었음. <웃음> 아저 예전에 전에 둘다 싸우는 거 아니야? 아 깎아버리 또 시작 <웃음> 아, 건들었어요. 하나도 멘탈 안 털리쥬? <웃음> 아 멘탈 털린다. <웃음> 아야 너무 싱겁게 끝났다. 아 레드팀 승리로 게임이 끝이 납니다.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너무 아 어차피 우린 질 거였으니까 난도겸이 이겼으니까 됐어 그런 게어딨지 그런 게어딨지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1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2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10점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위는 킹받쥬 팀이 바쥬, 어, 아! 킹받쥬 50점 아네 활약하셨다 에스쿱스 씨 어떠셨나요? 아 약한 사람 괴롭힌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 아픕니다 아 마음이 아프다 <웃음> 너무 신나 보이시는데요? <웃음> <웃음> 표정이 너무 신나 보여요 현재. 진짜 저는 저희 팀은 이겼지만 <웃음> 이렇게 뭔가 분하죠? 지금 <웃음> 너무 분해요 지금 <웃음> 원래 팀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팀 이름대로 네, 킹받은 거예요 지금 하지만 절대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점. 저. 자 마지막. 자, 그럼. 너 자가 방금 엔카런다운한분줄 알았어. 최종 결과가 <웃음> 아니라는 점 그러면 본자 도표하할수 없습니다. 자세 번째 야. 게임 아 카트라이더 시작해보도록하겠시니다룸 아, 브룸. 에지표를러보도록하죠 브룸 브룸. 그 내면의 소리가 너무 들려 지금 오늘 만족스러운 거야 <웃음> 너무 만족스러운 소리가 막 근데 끝까지 오늘 쿱수도 만만치 않아 아 쿱스 형은 대놓고 표현을 하잖아 그냥 아 신났어 그냥 애처럼 막 이런 느낌인데 아, 원우 나, 형은 어. 그 약간 <웃음> 꼭 눌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애초에 오늘 처음부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다 죽일 거야 네, 막 보여주겠어 네, 그래. 그래. 그래. 이거고 원은 이제 그 위에 있어 <웃음> 그 위야 그 위에서 지켜보는 거지 그 위에서 쿱스를 내려보고 있어 어. <웃음> 그, 그치 <웃음> 아 진짜 아. 겨스서 이불 속에